응이 음, 쿠션 재밌네. 띠용은 이 쿠션의 얼굴이 익숙하다. 네 배달 되죠? 짜장면 두개 하고요. 아 그리고. 짜장면 맛있겠다. 짜장면! 짜장면! 짜장면! 짜장면! 엄마, 짜장면은 언제 와? 금방 어? 올 거야. 조금만 기다리자. 금방 올 거래. 엄마, 금방 언제 와? 언제 오냐고? 언제? 짜장면 언제 와? 어,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? 조금만 얼마나? 음, 일부터 100까지만 세면 오지 않을까? 100까지? 그럼, 나 100까지 센다 연우는 10가지밖에 못센다 어? 100이 몇 개지? 엄마 아빠난열가지 밖에 못 세는데 냥냥 응? 그, 그럼! 열가지열번 세면 되잖아 아하! 그런 방법이 있었네 냥냥냥 하나, 둘, 셋, 넷 네. 다섯, 야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한번 하나, 둘, 셋, 넷 네. 정말로 저걸 다 세고 있네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세번 냥냥냥 일곱 번만 더 세면 돼 야, 야, 야. 짜장면 으악! 몇번 세는지 까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이쁜 것들 이렇게 5분도 못 기다리고 짜장면. 잠들 거면서 짜장면 아 짜장면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맙소사